이번 영상에서는 아키에이지를 하면서 겪은 버그들을 영상으로 묶어봤어요. 패치를 통해서 수정된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라차쉬 던전에서 디버프 때문에 캐릭터가 죽으면서 밖으로 나왔더니 누이 어신 옆에서도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어버버하고 있었는데 원정대원분께서 쿨하게 제접하라고 하시네요. 아키에이지에서 걸리는 대부분의 버그들은 제접을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차주가 볼프강을 역소하면서 포탈을 탔더니 투명 볼프강이 탄생했어요. 충돌하는 물리 효과는 전혀 없는데 탑승은 가능한 상태였으며 심지어 스킬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동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버그는 유저들을 개빡치게 만드는 버그 중에 하나인 무한 로딩이에요. 심지어 황평이나 붉은용 카둠에 입장하면서 버그에 걸리면 오해하게 만들며 버그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키에이지를 강제 종료시킨 후에 다시 접속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용을 키우지 않았는데 용이 나타나 보이는 버그였으며 붉은 용, 검은 용, 녹색 용이 동시에 나타나서 용 3마리가 머리를 흔들고 있네요. 누군가 용을 키우는 줄 알고 마력 증폭기를 제작했다가 쾌환을 못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버그예요. 이 버그는 종족 퀘스트를 진행할 때 거쳐가야하는 호랑이 등뼈 산맥의 호랑이 눈에서 계단이 증발한 버그예요 해당 버그의 어이없는 점은 알틀이 없는 초보자들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시면의 입구에 선착장이 증발한 버그가 생겨나서 npc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창고를 이용할 때마다 개구리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걸 보니 진짜 개구리가 맞나 보네요. 해대방의 입장재료인 고대인의 증표를 드랍하는 몬스터들은 데미지 반사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패턴을 무한으로 반복하는 버그가 있었어요. 심지어 반사된 데미지도 강력해지는 버그까지 함께 생겨나서 연속속이 두방의 캐릭터가 바로 눕더라고요 왜 저러는 걸까요? 오늘 보여드린 버그 외에도 다양한 버그에 걸렸는데 녹화를 하지 못해서 아쉽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많이 겪어봤던 사운드 버그에 걸리면 튕길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게임을 종료하고 다시 키는 것을 추천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